또, 예, 막갓 부분 배추인데 예.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웃음> 예? 우와. 우리 저번에 이 김치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 누구 누구 누구 누가 낼지? 누구 누구 누구. 스포 노부가 직접 골라 주시겠습니다. 한 우리 그 보시고. 예 어떤 그 이름이 올라왔는지 소개 좀 해주시고 예자 정식한지 이제 얼마 된거예요 8월 26일날 했으니까 오늘이 10월 어... 20, 20일이죠 예 네, 이제 한 11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수확을 할 겁니다 이제. 아니 배추가 지금 엄청 막 엄청, 많, 엄청, 엄청 커요? 커요. 잘 컸나요? <웃음> 엄청 잘 컸어. <웃음> 아니 이거 그 얼마 전에 <웃음> 네. 65년 만에 추위가 와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 때도 날씨 추워진다 하기 전에 냉해 피해를 좀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칼슘과 이제 규산을 주기적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이제 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 배추잎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냉해를 덜 입을 것 같아서, 어, 규산이랑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몇번 하셨어요? 어... 칼슘 규산 한 다섯 번 정도? 어.. 네 그, 그.. 그.. 그.. 레이가 온다는 걸 알고서는? 알고 두번 정도 했죠 두 번? 네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지나고 난 다음에도 회복.. 회복해주기 위해서 음. 어.. 아미노산과 해조추출물 들어있는 제품들을 조금 사용을 했고요 어. 그렇게 했더니 큰 피해가 없었나요? 네, 배추는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지금처럼 이런 서리에는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 뭐.. 생강이라든지.. 뭐 다른 그 작물들은 서리 피해를 받으면 확 눈에 표시가 나는데 배추는 뭐된 서리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거든요.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여기는 이제 생강 밭입니다, 생강. 밭에 들어오니까 막 생강향이 싹 올라오네요. 어떤 작물이든지 지금 한참 굵어질 시기에 서리와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잎들이 다 말라버렸죠.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뭐 여름 장마 때보다 가을에 비도 더 너무 많이 와버리고, 그리고 날씨 뭐 가을 없이 그냥 바로 연습 없이 겨울 와버리는데, 지금 농, 농민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한 목소리로 하시는 소리가 농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이야, 아, 배추가... 배추가 이제 한참 알차고 있습니다, 지금. 알차고 있네요? 네, 지금 알차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그래도 지금 속을 보면, 네, 빡빡 차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죠? 잘 차고 있습니다 네, 꽉꽉, <웃음> 꽉꽉 차고 <웃음> 있습니다 지금 이 김치가 이 배추가 <웃음> 이 김치만들건데 <웃음> 네. 네 아주 볶음마다 꽉꽉 <웃음> 차있습니다 꽉꽉 <빡빡> 차있어 <웃음> 네. 우와~~ 엄청 커요. 예막갓 뽑은 배추인데 <웃음>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웃음> 예? 여러분 오! 무겁기도 무거, 꽤 무거워 <웃음> 예? 배추향이 아주 그냥 부수하네 부수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오, <웃음> 오늘 저녁에 김치? 걱정이지 <웃음> <겉적이지, 바로 웃음> 예, 김치가 <웃음>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우리 슈퍼농부가 이 배추로 배추를 파는게 아니고 요 배추로 김치를 만들 작정인데 <웃음> 야 지금 <웃음>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김치, 맛있는 김치가 날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지금. 네. <웃음> 아직도 지금 수확하려면 며칠 더 남았죠? 지금부터 한, 한 10일에서 15일 상간 안에 수확할 겁니다. 아, 이제. 아직 2주가 남았는데, 네. 야, 여기 끝에 있는 친구인데, 아주 제 팔이 무겁습니다, 지금. <웃음> 야, 이거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아. 우 와. 한 2주 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알이 많이 차겠죠. 야. <웃음> 속살이 예. 네. 차고 있어요 네. 야, 지금 밭에서 갔다 온 배추를 네. 두 쪽을 딱 내보니까 <웃음> 야, 기가 막혀요. 예? 네? 알이 꽉 차고 있습니다. 알꽉 찼습니다. <웃음> 야, 이게 또 먹어봐야 맛을, <웃음> 먹어봐야 맛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야, 이게 앞으로 좀더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달콤한 맛이 나니까, 스포농부가 직접 기른 배추로 만든 김치. 야, 기대가 됩니다. <웃음>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야,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농부가 직접 배추를 키워서 김치까지 만든다 근데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슈퍼농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배추 네. 마늘 네 마늘 가지고 있고요 그것까지 있는거죠? 마늘까지, 마늘까지. <웃음> 그것 갖고 배추 담기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고추농사를 제가 직접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이제 고추를 키워서 하나하나 따서 또 말려서 건조시키는 그런 것에 일손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뭐 제가 고추까지는 다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뭐 인근 농가들이라든지 이렇게 고추농사를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한테 또 부탁을 아 그러니까 주변에 또이제게 수표농부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네. 농부들을 통해서 각각 좋은 재료들을 다 이렇게 모아 모아 모아서 만들 거라고, 만드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네네. 거죠? 네. <웃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웃음> 그냥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산 김치로만 여태까지 먹고, 네. 믿고 했는데, 이제는 슈퍼농부가 직접 기른 배추와 마늘과 그리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고추와 이런 재료들 모아 모아 모아서 만든 김치가 바로 그 김치가 되는거죠? 네 <웃음> 맞습니다 기대가면 쭉쭉쭉 올라가는 김치 네. 이야, 이 맛이 과연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 네. 또이거 말고도 뭐 사실은 소금도 그죠? 소금. 소금도 있고 네. 젓갈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텐데 네. 앞으로 그런 과정들도 어떻게 스포농구가 헤쳐나가는지 제가 뒤로 쫓아다니면서 <웃음> 어떻게 김치를 만드는지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 김치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김치 이름을 올려 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세 명을 고르기로 했는데 네. 자, 세 명. 두구두구두구 두구, 누가 될지? 두구두구두구. <웃음> 두구, 두구. 스포 노농부가 직접 골라 주시겠습니다. 한 우리 그 보시고 예. 어떤 그 이름이 올라왔는지 소개해 주시고 예. 갸부 님께서 스마일 김치 스마일! 어 네, 스마일 김치. 스마일 김치. 의미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아 스마일 김치 의미가 뭐죠? 예 네, 맛을 통해 미소, 영양을 통해 i s 를 주는 김치의 아, 그게 스마일 김치다. 네, 스마일 김치 의 m c h i Smile kimchi. Smile kimchi. 자 m i l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m i l e k 셨는데 시골황소님께서 어, 달고나 김치 아 달고나 김치 네. 아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그 유명했던 달고나 <웃음> 네? 전세계를 아주 그냥 끼트쳤던그 <웃음> 달고나 김치 이야. 네 그리고 한분또 계신데 자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세 번째 과연 누가 될지 네. 여러분 여러 이름이 있는데 어 구봉교 님께서 SM김치 SM김치 네. 그 가요계에는 SM이 있고요. 농, 농업계에는 SM팜이 있습니다. 승민팜이라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걸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센스쟁이 네. 고경교님께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세 분은 우리 슈퍼농부한테 직접 전화를 걸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요쪽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449-449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449-449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김치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어쨌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진짜 배추가 나오고 배추가 수확되고 김치가 나올 때까지 저희 한국농산팀 v 는 슈퍼농부의 김치를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웃음> 계세요.